암의 네임 a 유튜브니다 오늘은 재밌는 짓을 한번 해 봤어요. 바로 이거. 합성을 해 봤습니다. 블랙팬서가 제일 잘 됐네요. 다른 것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